안녕하세요 <웃음> 이 <웃음> 뭐예요? 오징어 게임, 오징어 게임 하더니 이제 별걸 다 하시네 헐.. 헐. 아 그, 지금 저분 그냥 만들으라고요? 도루와 지 <웃음> 어언.. 20여년 전? <웃음> 네. 이건 너무 조그맣고 저도 이걸 초등학교 때 만들어 봤었거든요 이건 너무 커서 음, 그래도 짱 옷보다는 큰 걸로 해서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부산에서는 달고나라고 하지 않아요 서울에 와서 달고나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부산에서는 쪽자 응? 혹은 똥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, 달고나? 달고나 너무 귀엽지 않아 말이? 쉬운 걸생각하시잖 네. 전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고 와서 이입을 했습니다. 죽기 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. 바로 해도 돼요? 우산은 없죠. 우산은 안 돼요. 자기 피할 시간을 드립니다. 성공하실 경우. 아... 그래서 어려우면 시간이 많아지고 짧으면 10초가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연기 나고 계시는데 괜찮은 거같으시죠 네, 연기는 나는데 전혀 타지 않고 있어요. 설거지 하고 왔습니다 아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타지 않게 이 불을 최대한 해야 되나?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? 오 녹는다 오, 오 뜨거 잠깐만 근데 이거 베이 어? 아니 됐어 됐어 지금 이거 살리고 있어 어머머 어나 어머, 됐어 뭐야? 이제 마르면 돼 만들었어 보이시나요? 그래도 나랑 구색은 갖췄어요 짜잔 근데 뒷면은 설탕이 가득 묻었어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약간 망하라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거든요 불 조절이 또 관건이란 말이죠 세게 는아닙니까 아이 천천히 자이 스냅 보소 이 전문가의 스냅 소다를 이게 원래 콕 찍어서 해야 되는데 아, 냄새 우와 잘하죠 이게 봐 그러니까 이게 연륜을 속일 수는 없어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여기 눌러붙네 <웃음> 살려보겠어 이게 아 처음에 아. 천천한 현장에 보고 습니다 저는 전문가거든요 두 번의 실패는 없다면 또 붙었다. 저는 전문가거든요. 아, 어떻게 이렇게 찍어. <웃음> 저 밖에 지금 설거지하러 갔는데 저 빼고 지금 다 알고 계셨잖아요. 이 달고나 영상을 찍을 거다라는 걸? 직원분들의 태워 먹을 줄 알았어 라는 그 예상했던 표정들. 아 지금 느꼈습니다. 우와! 우와. 아. 어안 되는데 뭐야 해야 되는데 일 머리 감 일주일 양치 불과 머리 어, 아니야 양치질 일주일 양치질 불과 내가 출연한 작품만 보기, 내가 출연한 작품만 못 보기 어 이건 고르기 힘들다 내가 출연한 작품만 못 보기 내가 출연한 작품만 보기, 보기? 어, 공화장체에서 변기 막힘, 공용화장체에서 세지 없이 변기 막힘 오 변기가 막히면 내 볼일을 못 보고 <웃음> 휴지가 없으면 내가 못 나오고 어, 오, <웃음> 휴지 없음 예스. 힘든 현실에 오징어 게임 참여 없늘 전화가 안다? 참여한다? 안 한다? 참여 안 한다 영화처럼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가요? 네, 죽어요 안 한다 단편 드라마? 장편 드라마? 장편 드라마. 음 단편 의 겨울옷, 겨울의 여름옷 겨울의 여름옷 겨울의 여름옷 왜냐의여름아 여름의 겨울옷 왜냐면 벗음 되잖아요 토맛이 토마토, 토마토 토마토 마토. 뭐야? 응? 다시 해토 토마토 나, 토마토 맛의 토왜 <웃음> 그래야 되죠? 음... 어 실패야 <웃음> 뚜둔 어떻게 해야 되죠? 원래 와, 온전치 않았던 쿠키였는데 그나마 있던 목이 나갔어요 성공! 생각할 시간 조금만 주세요 어, 안 돼요 안돼 할게요 시작!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어, 현재 저는 어 제가 해보고 싶은 연기로는 정말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악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취미로는 어, 기타 연주, 드럼, 노래, 그리고 골프, 그리고 어, 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그외 작품과 취미 특기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권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